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입양하세요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는 아니구요 바로 여기 제가 갖고있는 프로스트 퓨리에 대해서 무료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게임에 들어오시면은 이 진저브레드라는 어, 지금 이벤트 화폐가 존재합니다 요걸로 여기 있는 장난감 음, 샴, 장난감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동상 뭐야 근데 동상 귀엽다 나이거 갖고 싶다 <웃음> 동상들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스노우맨 눈사람, 예티 아니면은 물소? 물소 맞겠지? 물소 그리고 눈 올빼미 어 얘는 뭐지? 잠깐만. 나이 펫의 이름을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까? 어디 보자. 어... L. X. L. Y. N. X. 이거는... 어 잘못 쳤어 이게... 어... 왜 한국말로 안 나오지? 어... 우리나라 말. 스라소니? 아, 이게 스라소니야? 아! 아! 스라소니라고 합니다. 어, 시라소니라고도 불리고 스라소니라고도 부르는데 네. 그 예전에 야인 시대에서 자주 나왔던 그 시라소니인 줄 알았는데 순간. 네, 시라소니라는 펫도 존재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35일 뒤에 사라지는 바로 옆에 프로스트 피오리 서리의 분놈입니다이 그냥 우리 간단하게 겨울용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이 겨울용 같은 경우는요. 네, 구매를 하시려면은 800로벅스가 들어갑니다. 800로벅스를 사용을 해야지만 이패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을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께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무료로 드리는 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치카라 이벤트를 해드리고요 어, 여러가지 뭐 로벅스 이벤트들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프로스트 퓨리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나름님 프로스트 퓨리는요 레전더리 펫이에요 레전더리 펫은 교환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교환 우리나라에서는 막혔는데, 거래가, 아니, 거래 아니면은 드릴 수가 없다면서요. 그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발견한 게 바로 우리 크리스마스 이벤트입니다. 이방하소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총 24분께 지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2만 로벅스를 충전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여기 보시면 나른나 오후 그룹에 들어오셔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니 나름님 저는 나름님 구독자인데 이방아 수는 안해요 저는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예요 아니면 신도라이프예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는 바로 로벅스로 지급을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나른한 오후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총 12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아니 나른님 아까는 24명이라면서 왜 이번에는 12명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첫번째 12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생방송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청자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뽑을 거고요. 12분은 생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주로 뽑을 겁니다. 생방송은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5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오후 5시.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로벅스를 받고 싶고 아니면 또는 프로스트 퓨리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나라나 오후 그룹에 들어오셔서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로블록스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그래도 난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니 빨리 받는 방법이래 난 그래도 이 확률이 좀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추가적으로 25일 5시 생방송 때 들어오시면은 두배의 확률이죠 네, 여기 댓글에서도 뽑고 아니면 실시간에서도 뽑힐 수 있으니까 뽑힐 확률은 2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프로스트 퓨리를 무료로 여러분들께 트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당첨자는 25일이 지난 26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아 생방송이래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더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25일 생방송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른한 오후 그룹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그룹에 들어오실 때는요, 로블루스 위에 검색창에다가 나른한 오후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룹에서 나른한 오후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위에 유튜버 백나른의 그룹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하면서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프로스트 퓨리를 드리는 이벤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레전더리 패시 아닌 이 치라소니, 눈 올빼미 그리고 물소, 눈사람 예티 같은 경우도 이거는 레전더리 패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최대한 진저브레드로 최대한 모아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드리는 걸로 이벤트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요. 로벅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신다면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께 무조건 더 베푸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그리고 겨울방학 이벤트 꼭, 재밌게 플레이 하시기 바랍니다. 당나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